2019년 3월 4일, 개강날 아침입니다. 설레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걱정이 되는 개강 첫째 날입니다. 원래는 기숙사에서 살거나 자취를 했는데 이렇게 인천에서 통학하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조금 늦잠을 자는 바람에 조금 서둘러야 했는데 딱 열차가 들어오는 시간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뛰었는데 제가 딱플랫폼에 도착하는 순간 열차가 출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양전히 다시 열차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급행 열차를 타지 못하고 만행 열차를 타고 학교로 출발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의 어플에서 제가 가려고 하는 도착역을 미리 설정하면 알람으로 알려줘요, 미리. 그래서 알람을 맞춰놓고 잠시 잠을 잤습니다. 노량진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중앙대학교는 흑성역 쪽에 있는데 노량진에 도착했을 때 11시 47분이었어요. 그래서 널쳐서 내리자마자 빠르게 버스를 타러 뛰었습니다. 길을 건너야 하지만 길 건너에 제가 타야 할 버스가 이미 와있었고 결국 그 다음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제가 어떻게 할수 없기 때문에 그냥 여유롭게 버스 안에서그 시간을 즐겼습니다. 결국 1지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늦자 안자고 수업 시작 2시간 전에 집에서 꼭나올거요 은행에 볼일이 있어서 수업이 끝나고 학교 안에 있는 우리은행에 갔습니다 대기인수가 26명이나 있어서 조금 한참 기다렸습니다 은행 볼일을 보고 이제 알바를 하러 올라가는 길에 청룡탕의 물이 새롭게 바뀌었더라고요 역시 새학기에는 깔끔한 청룡탕을 볼수 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어서 확실히 카페 알바가 조금 바빴어요 중앙대학교의 면모인 카우버거에서 쓰는 홀드를 저희도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바를 시작할 시간에는 수업시간이어서 살짝 한산했습니다 개강날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서관에 왔어요 최근에 제가 스터디를 하나 시작했는데 이제 언론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주요 개념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습을 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왔습니다 친구가 책을 빌려달라고 해서 2층에 있는 대출 자료실로 가서 책을 빌리려고 합니다 먼저 로비에서 찾고자 하는 책을 검색해서 위치가 어디인지 출력을 해서 가려고 합니다. 중앙대학교 도서관을 공개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도서관인데요. 중앙대학교 도서관의 열람실이 도 서울대학원에서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넓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밤샘독서 행사 있을 때 중앙사랑 이름으로 다같이 와서 밤샘독서를 했었습니다. 책을 모두 찾아서 이제 대출을 하려고 합니다. 친구와 만나기 위해서 학사 목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책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친구는 지금 신문사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개강날 퇴근하고 나서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해서 약속을 해서 평일한 길로 왔습니다. 약간 헛 같기도 했는데, 타이식 음식을 판매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어, 약간 이자카야 느낌도 살짝 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먼저 주문한 쇠고기 덮밥이 나왔습니다. 포토타임도 가졌습니다 <웃음> 두번째로 주문한 파스타도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포토타임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먹방을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랑은 초등학생 때부터 정말 맛집을 많이 찾아다녔는데요 그래서 함께 맛있는 곳을 많이 찾으러 녔습니다 저번에 일상 블랙을 올렸던 플라잉돌도 이 친구와 함께 갔었습니다 친구가 인터넷을 하면서 독수리답법을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강날인 만큼 바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버스에서 정말 지쳐가지고 거의 녹초가 된 상태로 집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꼭 찾아올게요.